아이 구, 반갑습니다. 형이 오늘 선글라스를 꼈다.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노? 살상이다. 여러분들은 고인특집을 더 원할지 몰라도. 알아서 고인특집 다할 건데. 오늘 한번 진짜 찐 근본 마신덱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뭐, 만든다 이보다. 뭐, 원래 여기 오젤드 들어가고, 뭐, 뒤에 뭐, 라반 들어가고 했잖아. 내가 보기 이제는 이 덱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오늘 출발하기 전부터 막 들떠있어요, 제가. 자, 들어갑니다. 뭐, 대게 서 구체적인 설명 필요해요? 다 죽는 거야, 그냥. 일단 말이야. 야, 만약에 전체기 두장 뜨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. 첫 턴에 그냥 올킬이다. 자, 일단 요거 때리도 어떻게 되노? 촥! 때리면서 자기가 관통 40% 증가하고 자기도 센데다가 어둠이 세개가 들어가지. 거기다가 이거 때리면 어떻게 되노? 어둠 세개 들어간 상태니까 능력치 증가한 상태에서 한번더 때린다. 관통까지 올라가고. 혹시 안 죽었다? 어, 한명 이제 중요한 애 하나 죽는 거야. 팍! 20만 터지고요. 자, 이번에어두까지 어두, 들어가가지고 팍! 32만 4천. 봤나? 전체계두장 떴으면 올킬이고요. 전체계두 장이 안 떴어도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갑니다. 안정적으로. 원래 페스타 덱은 이게 전략이었는데, 이제 뭐텐타그리고뭐 시작도 하기 전에 애들 벌써 개걸레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. 요런 컨셉입니다. 이? 자, 해보자고 오늘. 어, 시원할 것 같은데. 어이고, 수시 봐봐봐, 엄마그 칼이야? 어? 칼이란 것 말이다. 요런 레이저 검도 있고, 어? 그 다음에 굉장히 센 칼이 있어요? 누가 맞을래? 뭐 아무나 맞아라. 타겟팅 안 할게. 야, 이거 텐타클이라고 문어가 막 돌거든. 이거 누가 맞을래? 아무나 맞아라. 아? 뭐야, 이거? 왜 이렇게 약하노? 아, 암멜께 쓸기그다 암멜 선책기도 있었거든. 괜히 막뭐 칼에 내가 꽂혀가지고 막 레이저 검 한번 보여줬는데. 확실히, 어, 확실히, 암멜의 관통기가, 예. 이 스승님이 진짜 딱 자기 제자를 도우러 왔네. 어? 암멜 도련님. 요즘 조금 여기저기서 외면받고 있으시다면서요. 그럴 순 없죠. 제가 돕겠습니다. 이러고도 관통실에 올려줘가지고. 에? 자, 들어갈게요. 앙크당, 임마들아. 어, 가보자고. 자,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. 결... 어? 아, 잠깐만. 아. 내가, 잠깐만요. 이 덱을 만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워. 아어 왜냐면 특히나 제가 이제 초살 스타일로 하는 스타일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. 초살 스타일로 잘안 죽으니까 애들이 자어 세장이 뜻 붙네? 아 세장 가자. 아 세장 갈게요. 어못 죽일 거거든? 그래도 세장 갈게요. 어둠 많이 입혀놓려고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사카오야. 삼 아사카 아사카오 39만. 삼 저피 많은 저딴 따는데도 상당히 다쳤습니다. 상당히 방금 이제 자기들 재생까지 쫙 들어와가지고 반피 정도 맞았을 때 기준으로 반피 이상 나갔어요. 아 근데 또 역시나 어 제대기 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진짜. 음. 어전기또두장떴네야 이번에 개 시원하겠는데? 자 요거 때리면 어떻게 되나? 다 참식 당했지. 끝. <웃음> <웃음>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. 혹시 살 수도 있으니까, 아, 나 쟤들 진짜 부담스러워. 혹시 살 수도 있으니까 한, 한 장, 더. 촥! 잠식 들어갔다. 자, 이번엔 딜좀 기대하세요. 시업 팍싹! 팍싹! 48만 6천. 됐나? 형이 오늘 이거 하려고 선글라스 낀 거야. 내이 장면 나올 줄 알, 알고 있었거든. 야, 이게, 페스타랑 서 있어도, 페스타의 그 어둠이, 전장에 많이 써있는 그 어둠이, 전부 우리의 능력치가 증가하니까,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, 와, 볼만하다. 야, 기기 뭐하는데? 야, 니궁한테 네 맞아줄까, 형이? 어, 예 이너색 봐라. 꿈을 꾸네, 꿈을. 꿈은 집 밟아줘야지. 헉! 빡! 빡! 자식아, 임야 어? 포인팅 집도 곧 할게. 그때는 내가 선글라스를 벗고, 예, 초라하게, 아, 아, 아, 아. 이번 고인특집 몰라요. 이번 고인특집은 관통마멜이거든.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자, 계속 계속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합니다. 또세 장이 뜰 뿐네. 이게 왜냐면, 이두 캐릭터가 둘다 전체 관통이 있다 보니까 세 장이 뜰 가능성도 있잖아. 와, 저게 뭔데? 쟤 요즘, 아, 체력 속성이지, 얘가. 그래서 송년한테 벨대를 굉장히 셀수 있습니다. 야, 아, 다 어디 갔나 아 내가 또 상상하던 그 장면이 자꾸 나와버렸니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초살댕이랑 또 다른 점 뭐냐면 그냥 초살댕은 이렇게 초사를 충분히 한 다음 그 다음 패들이 좀 약하잖아요 굴리드실것 같은 뭐거 이런 거막 있고 근데 그거 끝나도 그 다음 패들이 또다 대단히 살상력이 높은 패들밖에 없습니다 야이 어둠세계제 바로 갈아뿌라 아, 바로 갈아뿌고 이렇게 갈게요 예 바다다! 어안 죽네 주주주주주 세계로는 잘안 죽네 어 세계로도 원래 잘 죽거든요 잠깐만 오랜만에 우리 안멜 도련님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대 살살 찌노세요 선생님 체력이라서 꽤 났어요 체력이 손을 때리니까 빡빡 빡. 56만 4천 지난번에 야, 내가 요 자리 이제 선맬 써서 해봤는데, 내 그때 얘기했잖아. 왠지 안맬이 더 좋을 것 같다고. 그때 이미 내가, 아, 선글라스 한번 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. 만약에 내가 깨갱 한 번, 깨갱 한번 벗으려고 했어. 깨갱, 깨갱 한번 벗을게. 알겠지? 어. 자, 그 전에 겹쳐 들어갑니다. 어. 어? 야, 이거 내 지금 생방이 아닌데요? 나를 어떻게 저격쳤지? 잠깐만요. 발렌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관통력이, 어, 관통대 저격인데? 아니, 좋아. 안에 관통댁 저격이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어 자, 방법이 있어요. 자, 어둠만 피혀 어둠만 입피고죽이 어, 되지 않을까? 착! 어, 너무 약한데? 어, 관통이 완전히 똥질이 됐어요. 예, 역시, 관통의 저격은 발렌티다. 자, 오늘 요런 또 겨우 제가 여쭤 벗을게요. 자, 요렇게 관통을 저격 친다. 그럼 누가 나선대요? 베스타의 판인거야 베스타가 이제 날뛰게 되는데 엄마가 어? 어, 어둠이 지금 두 개가 하나 있네 떴나 왜두 갠데 와나 기가 막히네 자세개 그지? 자한번더 치고 갈아버려 됐지? 끝났지? 착! 자 잠식 한명 잠식이에요 빡! 빡! 와 아무리 잠식이라도 관통은 진짜 발렌티 앞에서는 진짜 선글라스 벗어야 되는 게 맞구나 와 잠식당한 애를 쳤는데도 킬이 안나 자 발렌티 너는 대단하다 대단하긴 하다 꼭 광촌대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그 인내가 상승하기 때문에 방대으로서의 면모가 상당하죠 내가 저 발렌티 관련해서 또택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개미친 딴딴한데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발렌티가 지금 화가 났단 말이야 발렌티 그거 맺었거든요 어 아씨 이거 일단 누구를 막아야 되냐 발렌티크 막을게요. 아, 정말 차단이라서 한대 맞아보겠습니다. 와, 탄탄, 진짜 탄탄하다. 깡깡. 와, 이거 세 장을 다 뽑아내네. 아, 이성을 앞에다 썼으면 킬이 딱두 번째 장에서 킬 나고 세 번째 장에 딴 데로 한, 갈 수도 있었겠다. 어, 상관없어요. 한대 맞아보고 싶었어. 치 봐봐. 치 봐, 임마. 니좀 하나. 짱. 오! 오! 치면만 안 들어온다 뿐이지 필살기의 그 개수는 그대로 터지니까 와이 이, 이 자식 봐라 자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해결합시다 자 선생님 갑시다 오, 와 삼성인데 세명 있으면 30만 어자쿵촤퍽 선생님 이, 선생님 이, 와,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아, 이또 필살기야? 자, 귀찮게들 할래? 죽는다, 너, 진짜. 자 귀찮게 하면. 아, 막, 살상, 막, 팍팍 들어가고 싶은데, 막, 자꾸 막, 이렇게 할꺼가. 또, 그것도 하필 또 역속이야? 아우, 이것들이 오늘, 씨. 추추추, 착스, 고마 자, 필까? 추추추, 착스, 필까야, 이거 지기쁘네. 마왕아, 니 혼자 남았다, 이제. 그만하고, 형좀 선글라스 좀 끼게 해주라, 이제. 깡, 깡. 좌석들이요 선글라스 모드 온 어우 중돌시글란 발레 <웃음> 자 오케이 어? 어? 잠깐만요 와딱 그렇게 말했는데 때마침 또 네가 나왔구나 라인하르트야 피통이 보자 4 4 37만 퓨야니 90렙이네 35만 하... 퓨부터 한번 치놓겠습니다 아 라인하르트 요즘 너무 많아 깡! 깡! 어, 선글라스 벗는지 많은지 한번 보자고. 다와 같이 갑니다! 어? 선글라스 벗을게. 미안하다. 와, 나 진짜 이덱 너무 무서워, 이런 덱들. 아이고, 쳐먹으라, 씨, 쳐먹으라 그래, 니가. 까지 저항하네. 아, 전색이 하나 있어야 켜를 지길 텐데 점화 붙기 시작했고요. 아, 피곤해지네 또. 자, 어둠 두 개고. 아, 선색 있구나. 아니 네 끝났다 켜야 잡아지라 이만. 설마 잡을 수 있어? 역속 이 선생님 딜좀 약하던데 이거. 자, 일단 전체 어둠 들어갔고요. 아,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아, 착. 그렇죠, 선생님. 22만 나온다 그래도. 어, 역속도 또 켜. 허리 잘렸어요. 허리 잘렸고. 자 잠시 갈아버리겠습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 36만 터지고 있고 어? 써, 써도 되겠나 형? 좀좀 좀 쓸게. 자 라인하르트와 이제 결전이 남았다 라인하르트야 죽었어 너 이제? 너 어둠세계다 이미? 어? 전마? 전마 개성 갈떴구나 어? 저 로또 자식 진짜 로또 1등 택했다 자 선생님 퇴근하고요 그좀 상당히 했겠는데. 와, 풀피다. 우 와, 미친 놈 저거. 자, 그러나 어떻게 된다? 아, 아 잠깐만. 아 씨, 도발. 어, 아, 잠깐만. 와, 이게. 이냐 피사의 게지까지 이러니까 마지막까지 얘는 항상 긴장감을 주더라고. 아, 이것도 씨, 못 죽이겠네. 착마. 깡깡 깨땄다 자, 텐타클 간다. 자, 싹세 개다는데. 와, 와, 진짜 와, 라이하르 어? 뭐고? 아 괜찮은데 괜찮아데 괜찮은데 다 계산이 있었어 아, 저, 저, 잠식장에서 잠식 어, 시바바 임마 잠식 하하하하하하 예예지글 예헤헤 그거밖에 뭐지 회피 와 진짜 좀 미친놈이다 정말 그 리제로와 세계관 최강자 느낌이라며 그걸 잘 표현했네요 표현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개돌안놈인것 같아 아, 지글지글해 진짜 정말 개성이 뭐뜨냐에 따라서 아, 정말, 궁서나 있기는 지금 그러고 보니까, 불사까지 궁서나 있게 다, 있, 다 있는 거구나, 지금. 다 있지, 참. 다 있다. 못 죽인다. 너 이번에 디버프 면역 떴구나. 자, 로또는 계속 뜨는 게 아니다. 망했지? 야, 이제, 저 뭐, 로또 잘 떴으면 우리 안멸 죽을 뻔 했다, 고 아니, 근데 쟤 그거, 그거 안 들어간다, 그러면. 잠식 같은 게또안 들어가잖아, 그지? 어쟤 밑이 까다로운 자식이야, 진짜. 아니, 뭐, 필살기 쓸때 모든 능력치 감소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. 그래도 그냥 박을게요 어둠은 들어가니까 빡! 자스가 와우 씨야 이거 씨 오늘 선글라스딱 요정도 요정도 상태에서 구 바이